bj 비비앙은 2012년 1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윙크TV의 해성처럼 나타났는데요. 신세경을 닮은 외모, 아름다운 몸매로 섹시여캠계의 황제로 군림했어요 트레이드 마크인 눈웃음, 청순해 보이면서도 새끼 넘치는 눈빛과 춤실력으로 많은 이들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녀가 활동한 1년 6개월 동안 12억 원을 벌었다고 해요. 2013년 7월 4채 빚을 진 여성들이 강제로 법방 bj를 한 달은 보도가 터지고 논란이 됐어요. 비비앙 역시 사채 빚을 지고 윙크 tv로 데뷔했다고 해요. 해당 논란을 기점으로 비비앙은 돌연 잠적했어요이 사건으로 당시 많은 이들은 옷을 벗지 않아도 매력이 넘치고 아름다워서 아프리카 tv에서 건전하게 방송했을 인물이 왜 벗고 방송했는지 이해가 안 됐다며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고 해요. 비비앙이 잠적 3년 후인 2016년 그녀가 사망했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해당 루머는 축구 선수 비비양패와 이름이 겹치게 되어 네이버 영광 검색어 오류 등록으로 인한 루머였다고 해요. 비비양의 이름은 박리마라고도 불렸는데 그녀의 동영상들이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화제였다고 해요.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미모의 한국인 아나운서 박리마라고 허위 동영상을 유포를 했고 해당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박리마 팬 사이트까지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BJ 비비앙은 박리마라고 불리기 시작했지만 이는 곧 사실이 아닌 중국인들이 만든 허구로 밝혀졌어요. 비비앙의 해당 논란 이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예전처럼 옷을 벗지 않고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방송을 켜기만 하면 25에서 30만명이 시청을 했다고 해요. 또 모델 활동도 하며 화보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벌어들인 수익이 월 10억원이 넘었다고 해요. 그렇게 1년여를 더 활동하고 또다시 잠적한 비비앙 그녀는 아직까지도 많은 남성들에게 전설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